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크리스마스에다가 연말이 후딱 지나가버리고 2020년이 왔네요. 이곳 베트남의 분위기는 시내에 나가면 아바의 해피 뉴이어 라는 노래가 곳곳에서 들리긴 하지만 1월 기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33도인데다가 주 6일째를 기본으로 하는 베트남이기에 놀러 나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 여행자 거리와 시내 중심지를 제외하면 한 해가 바뀐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호치민은 현재 1년 중 가장 시원한 날씨이고 건기라 비도 안 오는 데다가 추위를 싫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남쪽으로 휴양을 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오면 여행자 거리의 여행사를 통해 메콩 델타, 구치 터널, 시티투어 등의 1일 투어를 하거나 달랏, 건터 등의 2 3일의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시내에는 많은 분들이 이발소나 미용실, 네일아트, 마사지, 쇼핑 등을 몸으로 즐기고 입으로는 펄하고 불리우는 쌀국수부터 분짜, 월남쌈 및 각종 열대과일 음료를 즐기게 되고요. 구경거리나 먹거리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일상에 지친 본인에게 힐링만을 주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무인회나 나트랑에 호텔을 잡고 푹 자다가 일어나서 수영하고 밤에 마사지 받고 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잠드는 이런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휴학을 하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혹은 휴직을 내고 여행을 와서 한달 살기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도 최근 부쩍 늘어났죠. 휴가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일상이 바쁜 사람이라면 휴가철에 주말 껴가지고 4박 5일밖에 시간 여건이 되지 않아 여행와서 잠도 줄이면서 최대한 맛보고 즐기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세세하게 즐기고자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죠. 이렇듯 누구에게나 자신이 맞는 여행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는 것입니다. 4박 5일로 여행을 온 사람 입장에서는 한달 살기 미션을 하는 사람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달 살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4박 5일간 여행을 와서 눈코 뜰새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관광명소와 맛집 쇼핑센터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보며 진정한 여행이 아닌 노동의 연속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베트남은 현재 한국인들에게 단순 여행의 목적으로만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베트남에 온 사람부터 개인 사업, 유학, 이런 목적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삼성과 박항서 케이팝 등의 열풍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호치맨을 중심으로 남부에만 한국 교민인구가 10만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인구는 4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큰 꿈을 품고 타지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타이반 타이반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말했던 사업, 취업, 유학 등의 목적이 아닌 한국에서의 수배, 벌금, 채무 관계, 세금 등의 문제로 도망을 온 도망자들 또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신고해서 잡거나 인터폴의 수배 요청해서 체포한 다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시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인터폴의 경우 국제법상 협정이 아니므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이 없고 인터폴의 수배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적색수배의 조건은 몇 가지가 되지 않아 사실상 개인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또한 개인 또는 소수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면 다수가 반대를 할 테니 경찰 마음대로 세금을 써서 다수의 경찰들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와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해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악용하여 많은 사기꾼들이 해외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까지 나와 절도범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도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면 그 죄의 성립요건이 너무나도 간단한데다가 100% 형사권으로 넘어가는 건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현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들은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사기를 쳐서 개인의 사익을 챙기게 되죠. 성립요건이 까다로운데다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끼리의 일이라면 더더욱 이곳 베트남 현재 경찰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영사관에 민원을 넣어봤자 영사관 또한 민사에 관한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죠 때문에 그들을 잡아 처벌로 이어지게 하거나 합의를 볼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증거자료를 모아 한국에 고소를 하고 그 사자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긴급체포를 하는 방법뿐이지만 이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사자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해외에서 한평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을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거나 합의를 볼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과 부합한다고 하여 100%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이 당신과 알게 된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준 그동안의 행실과 잘 조합하여 깊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도덕의 기준은 다르고 누구나가 내로남불 성향은 있기에 본인의 행위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하지도 않는 바늘도둑은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늘도둑도 엄연한 도둑이니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저의 영상에서 공론화되는 사자들의 행위에 대해 아니 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들의 의미가 공론화되길 바라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나 카페 등에 많이 공유해주시고 반대로 저의 이야기가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상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싫으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그런 사기에 당한 사람이 있냐, 기초상식 수준을 왜 그렇게 떠드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기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90%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도 10%의 모르는 사람이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기이고 90%의 아는 사람 또한 방심하다가 당하는 게 바로 사기라는 것이죠. 고로 그1 0에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이런 내용은 공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동안 쭉 업로드 될 예정인 저의 이야기가 베트남은 물론 해외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